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해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는 돌멩이가 참 많은 지역인데요 오늘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맛있는 매운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와큰 돌고기예요. 응. 야큰 돌고기입니다 만 잡겠다 오! 호 아니 뭔 돌고기? 이게 뭐야? 우와. <웃음> 야, 이야... 이야... 어? 야 어. 어, 뭐야? <웃음> 야 진짜 제 생각에는 유튜브 올라간 것 중에 이만한 돌고기 없습니다 와그 정도입니다 이야... <웃음> 뭐야 이... 뭐야 얘? 이 붕어냐? 어, 야, 야, 역대급 역대급 돌고기입니다 돌고기 야, 엄청 크다 야, 크으, 손바닥에. 크으, 기가 막히다. 야, yeah. 와, 뭐야, 껍질. 꺽지. 껍지가 있네요. 껍지가 있네요, 껍질. 예. 사이즈는 좀 작아요. 그래도 아기 껍질 아니네요. 어,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은 껍질입니다. 아이고 어디갔다 이제 아니. 오. 이야. 껍질이 다껍지야 너무 작은데? 산란했나봐요 아빠. 어. 배 모두 넘어갔나보다. 배가 홀쭉한 거 보니까 여기 밑에 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바위 밑에 알이 있나봐. 살려줘? 살려줘야지 뭐. 와 이거 산란하고 지금 못먹는거 보니까어 지금 산란하고 알자리를 지키는거 같아요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조심히 가그 자리에 서있다 어 아유 조심하세요 아빠 갑니다 아유 어어 아, 뭐야 오 뭐야 아 어, 오랜만이다 <웃음> 야, 이거 빠가살이죠, 빠가살이. 빠가사리. 어... 야, 색깔 이쁜 빠가살이가 잡혔습니다. 와우. 와. 두 마리, 두 마리나 이런 것도 와. 네. 오. 와. 두 마리, 는데 어디 봅시다 오우야. 이야. 진짜 사이즈. 크으, 어마어마하다. 사이즈 어마어마한 꺾입니다. 와. 손바닥만한 껍지가 잡혀졌네요. 와, 엄청나다. 이야, 대박이다. 와, 껍지. 팩도 예뻐. 보세요 오! 자, 새끼껍지는밥더 먹고 와요. 자, 우리 새끼껍지밥더 먹고 오세요. 알았죠? 오늘, 어, 잡은 물고기들입니다. 껍질도 꽤큰게 있고요. 돌고기도 어마어마한 녀석이 있어요. 어, 이거 보세요. 호호호. 맛있는 매운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아, 먹어보자. 아까 잡은 큰 껍질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 와, 이거 봐요. 와, 엄청 크죠? 와, 이거 아버님 거.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터 먹어볼게요.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살코기 맛있네. 오, 음, 면에다 어우, 맛있어요. 살코기 봐요. 음, 음, 아, 맛있 는데요. 아빠, 이거 음, 맛있 네? 음. 생각 에서 맛있 는데 어. 아, 이건 진짜 맛있 다 음, 진짜 맛있 네. 원래 맛있 는데, 음, 이서먹 어도 괜찮 네. 음, 자, 여기다 껍 음. 음. 음. 부에다 싸먹어봐. 음. 부추? 부에다싸먹어 아, 부추 라면 좋아. 자, 부추하고 라면 좋아. 자, 부추 라면. 그 다음에? 사도. 여기 아다 돌고기, 돌고기. 안 돌고기. 돌고기, 부추, 라면 좋아. 음. 아, 어 얼큰하게 잘 끓였다. 제가 국물 먹어볼게요. 어 얼큰하다. 와, 진짜? 와 대박. 아, 국물 먹어봐, 국물. 와, 진짜 얼큰해, 진짜. 어때요? 오. 매운탕집에서 먹는 거라 더 맛있다야. 야 이거 이거 순한 맛이거든요 순한 맛 순한 맛에 고춧가루 뿌려 먹으니까 되게 얼큰하면서 그풍만감미가 느껴져요 와.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낚시 후에 라면 매운탕을 해 먹어봤는데요 이 라면 매운탕이 되게 준비도 간단하고 손이 덜 갑니다 그렇지만 맛 하나만큼은 큰거 아니겠습니까 라면 매운탕에 이강에서 먹는 라면이 또 그렇게 맛있을 것 없습니다 손아 아빠 어땠나요? 아 너무 탕. 좋았어요 아. 아들 덕분에 아주 네, 잘먹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매운탕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 재미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